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때 멤버들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? 오늘 머리가 밝아지셨는데 네. 어, 기분이 뭐 좋아 보여요, 새로운 모습을 해서 처음 해본 머리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흰색 머리 좀 처음이세요? 흰색 머리, 제가 웬만한 색깔을 다 해봤는데 흰색이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? 근데 네. 제가 봐도 좀 멋있어요. 멋있음. 아 아까 그 호랑이 옷 너무 탐났어요. 아 알죠 알죠. <웃음> 아까는 제가 그전 씬에 호랑이 옷을 입었는데 호시가 계속 탐내더라고. 요 호랑이 같다 진짜. 오 너무 예쁘다. <웃음> 자 그럼 다음 멤버 한번 인터뷰할까요? 그럴까요? 하루에도 몇 번씩 I'm that 네,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잖아요. 네. <웃음> 저는 이게참 안타깝게도 멤버들이랑 네. 함께 춤을 못추게 됐어요 네. 그래도 항상 이렇게 끝까지도 많아주고 어떻게 가, 가, 가면 멤버들이 갈고 갈고는 거 들어갈 수 있죠? 갈고 멤버들이 눈치, 눈치 줘 응. 멤버들이 눈치를 가면 멤버들이 눈치 줘아 눈치가 제일 많죠 너마디야, 아, 아, 아 예스 아. 너마이야 <웃음> 아, 아, 아네난생관이가잘돼 아주... 왜, 왜? 고기야? <웃음> 아이고. 왜 이렇게 춤 쳐도 되나? 아이고. 그냥 벗을때 이렇게 모셔도 아, 그래. 모셔도 되겠다. 자, <웃음>